통로를 중심으로 골목골목 그 시상권이 있어요. 지갑을 열게 하는 동네인 것 같아요. 오카조키가 가게 이름이고 그 다음에 나가노에서 쯔가루 아오모리 스타일 아, 아니 아 아오모리가 바닷가죠. 아오모리가 어, 구워 먹고 진짜 맛있겠다. 네. 그, 네. 어, 그리고 1인당 얼마예요, 이거? 네. 아, 900에. 900에. 네. 응. 이거 보세요, 하이볼이 190에 있나? 네. 어, 나마비로 290에. 진짜, 진짜. 진짜. 이게 삼방가 여기 이거 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어. 여기 진짜 야야 야. 24시간 남아미루가 199, 199일이야 타이블에서 아 직접 타이블을 만들어 이게 1시간 7 0 0 1시간 700일 응. 마음껏 먹어라. 타이볼리 <웃음> 만들기가 진짜 쉽거든. 소주하고좀미시티하고 그러니까 응.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그뭐 다이 맛. 여기도 봐봐. 이렇게 100불씩 일본은 지금 199엔이 기본이아 나. 응. 와. 와 닭. 닭요 정말. 응. 닭. 닭정골도 있고. 응. 어. 이런 비주얼은 진짜 우리 거랑 같은식이에요 돼지고기 야 근데 훨씬 외부가 더 화려하네 어. 어. 그러니까 겨울인데도 야장을 이렇게 펼수 있어 야 비틀즈 본조비 스팅 와. 야. 야, 80년대 서양음악을 500엔부터. <목소리> 재밌는 거 진짜 많다. 내고 코로 내꺼, 검은 고양이. 고양이 컨셉로 어, 카페. 어, 고양이 카페. 코로 <목소리> 내꺼. <네코>. 천엔. 천엔을 <목소리> 40분 동안 마음껏 먹으라는 <목소리> 거야. <목소리> <목소리> 천엔 내고, 술. 아, 술 마음껏. <목소리> 안주는 더 시켜라. 이건 뭐야? 아 김밥 천국 <웃음> 동대문시장 동대문은 돈대문이라고 적어놨어요. 부산시 장화일초국번자. 이거 이제 한국 그 컨셉으로. 아. 무엇어요? 뭐어 이거 이게 브로드웨이잖아요. 어, 어, 아 맞네. 우리 뒤쪽까지 왔네. 아나 어. 아, 나... 어. 네. 아. 브로드웨이 어, 그냥 브로드웨이 뒤쪽이야 지금 <웃음> 와 이게 뭔데 로우 헉, 이게 뭐예요? 깍 우와 카페고 <웃음> <깍두고.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호바오 <목소리도> 대만 대만 버거. <목소리도> 이게 그러니까 골목마다. 요 위에 이 거는 등도 다르고요. 음.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좀 멋있잖아요. 고등어. 그쵸. 어. 사봐, 음. 사봐. 고등어. <웃음> 아자, <목소리> 아자네. <목소리> 예? 아, 인분 일인부. 일인분씩, 일인분씩 두 가지 시킬까 그러면? 이거, 이거 인이아사바 아, 사바 그리고 따뜻한 거 봐. 예, <웃음> 예 디테일. 와, 와. 일본의 이런 기본한 주가. 네. 와, 고맙습니다. 야, 이거... 야 이거는 그냥 공짜 아니었어요? 야, 기본 안재다니까? 알았어요 카마야키 야 도우미 머리 구입니다 아. 제이아루 코엔지 까요 코엔지는 이곳도 골목상권 특이한 가게들 작은 가게 이런 거 정말 많은 동네인데요 이 코엔지의 골목상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코엔지, 코엔지 상점가입니다. 프론토. 아 야, 일본 어디를 가든? 아니, 이 시간에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아, 정말 부럽습니다. 아, 이거 정말 나카노역 앞에 있는 상가하고 그 메인통하고 좀 비슷하긴 하네요. 여기는. 어? 듬성아 듬성. 듬성듬성 어.